처음에는 저기 뭐야 한 반쯤 안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예 안 되네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한 100번 누르면 한번 될까